시험관 1차 종료되고 2차 시작하기 전 휴식기인데요. 지금 쉰지 얼마나 됐지? 4월 4일부터 이제 4월 4일? 그때쯤부터 약간 좋냐면 시험과 1차를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뭔가 열심히 잘 지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막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에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먹는 거 나의 움직임 뭐 내가 받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다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일단 1차가 종료가 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고 이제 자유를 찾은 거죠. <웃음> 마음이 좀 편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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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했었건데 주식 소속의 응. 비가 오고 있어요. 비오는 월요일 밤 쓰레기를 버리고 택배를 보내러 편의점에 갑니다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은 무엇일까? 아니 이게 뽑기 같은 거거든? 이건 알수 없는 거야 나 이걸 한번 사보고 싶었거든 근데 딱 거기 있는 거야 살 수밖에 없었지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가? 예쁘게 만들어놨어, 후빈들 눈을. 완성! 귀여워. 눈이 조금 무섭긴 한데. 승마하는 애야. 멋있지? 이거 같은데, 영화. 흑쪽 무선형 개라고 아 뭐야 무선이도 하지마 귀엽죠다얘아소리 <웃음> 오늘은 화요일 아침 8시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는 출근길이네요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지금 오늘은 야근을 해서 벌써 7시 반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저는 6시 퇴근인데 1시간 반 정도 야근을 했네요. 오늘은. 오늘 이거 해야겠다. 셀프 파마. 시세이도 볼륨펌. 여보, 이걸로 남자들은 다운펌 한대. 나 다운펌 사고 싶어. 아, 그래? 근데 지금 혜연이잘안 된다는데. 어? 지금 혜연이잘안된다나 근데 이번에 미용사가 사보려고 했거든. 이건 무조건 잘 될걸? 이거 미용사들이 쓰는 약이야. 혜연이 아주 잘됐죠 출근 출근을 합시다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힘든 하루였어요 허허허. 오늘 강남에서 미팅하고 점심에 회식을 하고 3시까지 거기에 있다가 사무실에 돌아오는데 1시간 동안 운전해서 다시 돌아오고 도착하자마자 업무가 캐많와가지고 미친듯이 7시까지 눈도 못 깜빡이고 일하다가 일단 집어던지고 일단 TTT 퇴근을 하는 중 노트북 들고 힘드네요 It's o You are don't want to do it, yeah. but it you should because yeah. it's the right thing to do. Yeah, it's almost like 어제 살짝 야근하고 집에 가서 집에서 또 일을 했거든요. 영상을 못 찍었는데 아, 집에서도 거의 밤까지 일하다가 지쳐서 누워서 드라마 보다가 잤단 말이에요. 야근이 진짜 안 좋다고 느끼는 게 그런 식으로 전날 야근을 하면 은그 다음날 업무의 전투력이 떨어져요. 아 오늘 회사에서 네일을 받았습니다. 짜잔 완전 깔끔한 반반 투명한 하얀색 네일을 받았어요. 이런 색깔은 처음 해 보는데 어쩐지 청순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마음에 드네요여기고기 남아서 하는 거지. 나와이트 왔다. 네, 어가뭘 찍고 있어?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어? 남친이랑 I'm sick of daydreaming, I just want the feeling too close, I'm missing your existence f i l l my head with some clouds, baby f i l l my brain with some ecstasy I'm sick of dating